우와, 음, 지금 제주도 오늘 가는 날인데 이제 택시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발 날씨 좋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머리 언제 잘랐어 애기야 머리 그족히 잘랐어요 <웃음> 네네애이만났습다 뭐지? 이번에 그 간헐적 단식해가지고 입맛이 완전 별로 많이 없었어 샐러드랑 뭐 단백질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으니까 응. 그게 그렇대 잠깐 방식 봤는데뭘 먹어야 될까요? 먹까요 먹을까요? 저는 결국 빵을 사지 않고 그냥 다시 나왔습니다 <웃음> 음에 드는 게 없어요 겠다 <웃음> <웃음> 이제 짐검사를 다하고 어,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좀 간식 좀사려고요 그렇죠. 는 우리 앉아 여행요나행가이트는데 우리 우리는 항상 여행 떻 어떻게. 어떻게. 게어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떻했어 또 버스를 한번또타야돼요 지금 음. 스를한번또타다되가또버이 길 건너야 돼? 이거 다 택시줄 같은데? 어, 진짜 많아. 지금 저희는 캐리어와 백팩을 메고, 비용 비용 시장을 <웃음> 가고 있습니다. 박세우랑 응. 회를 사러 갑니다 야, 어, 뭐 드려요? 회는 바로 썰입니다. 바로 썰어줘요. 여기 서피스 이만큼 식물을 때소치코 샐러드랑 같이 드시는 거왔어요 예. 제가 결제하고 네. 서비스 네. 넣어드릴게요 이거하고 이거는 귤칩이거든요? 귤칩 아시죠? 귤 말린 거 어, 고아귤 말린 거어 초콜릿 빨라지는 거요요새 최고 인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멘보샤를 샀고요 스토랑 뭐 여러 가지 다 사고 이제 치유를 들려서 이제 와인 사볼게용. 어, 금방 내 거죠. 버스 타고 제주 시청에서 내리는 거죠. 오케이. 제주 시청에서 이제 한번 버스만 갈아타면 끝입니다. 모빌피아 호텔 가요. 모블피아 호텔. 안 돼요? 어머 어떤 거? 백팩? 팩이 어떻게 떨어져?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뭐, 뭐. 내가 그거 다이슨산거 그, 그거 갖고 긴 했거든? 어, 잘했어 와, 깨끗하다 해. 7월 1일에 오픈해서 그런지 외관도 깨끗하고 깔끔하네요 그쪽에 있는 편의점은 12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백시에 네. 치약, 체수, 면도기가 따로 없어서 네, 시우가 있습니다 네캡만 아, 하는 거야? 이런 거? 음. 나 산미골 먹을래 산미골 먹을래? 응나 어. 타이거 한번 먹을까? 타이거 먹어봤어, 이기응거 먹은 거 같아 진짜 어때? 별로였어? 괜찮아? 자? 아 타이거 레몬 어? 레몬이야? 빵. 나 레몬 먹을래 아, 지금 호가든? 진짜 깔끔하게 됐어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성공 아니야? 진짜 성공 아니 그리고 7월 1일에 뿐이면 완전 쌀거라서 아니 진짜 가격이 너무 말도 안돼 응박게 3만원이야 어. 말도 안돼 남는 게 있나 몰라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호텔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저희의 잠옷입니다 작년 후알라 룸프르 다 아, 찾았어? 예! 왜요? 저희가 작년에 말리시에서 <웃음> 사고 오늘 두 번째요. <웃음> 서울에서 <웃음> 처음 입었다. 나 이거 처음 입었어. <웃음> 그니까. 이거 한 번만 입으니까. 아, 주 사이즈 도 너무 딱잘 샀어 우리. 그 잠옷도 짱이야. 어, 짱이야, 짱짱. 자, 오늘의 저녁 저녁 겸 야식입니다. 전화이라 b r 어. t i s h 물을 에지 o 자 간장? 뭐야, 안 돼. n n 응. 간장 포기해야 되나? 응. 간장 안 돼. i ó n 하하 이 다양한 땄어, 땄어. 땄어? 와우. 와,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거의... 미쳤다. <웃음> 와, 전 앞에. 미쳤다. 음. 이거 쏙 빼먹은 거야. 렘보샤우 음. 더워가지고. 맛있다. 이거, 이거 올려먹으라고 했어, 샐러드? 응. 근데 우리 이거? 템이 웃겨? 음. 내일 출근하는 사람은 자야 자아 그니까. 돼 지금 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돼버렸어 네 봐봐 이거 차돌박이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뭐야? 네 가운데? 맛있겠다 네. 뚜니뚜니 맛있다고 꼭 가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럼 꼭 응. 가야지 오늘 이렇게 1차가 끝났습니다 매일 네, 1차 둘째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굿나잇, 굿나잇. 엄에 F 킬라 이거 진짜 혁명이야. F 킬라 있는 호텔 진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와, 진짜 짱이다 짱짱짱짱 진짜. 어, 이거 봐봐 다 새거야 이거. 와 위에도 지금 장난 아닌데. 안녕. 짱짱. 음. <웃음>